자, 이어서 보죠. 교제 24페이지에, 그, 공론국까지 받고, 4번에 광역설에 가는 사항은 나중에 3, 4과정 때 보겠습니다. 다음, 2번에 이제 사업 관련해서 가로 1번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시기부터 정해야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이제 실제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그, 실제 사례예요. 내용이 이게 다예요. 단계별 집평 계획은 결정된 사람 많고, 이 많은 시설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이거를 기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시설들은 3년 안에 할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년 후에 할 것, 이렇게 그냥 단계를 1단계, 2단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나눌 때 결국은 돈만 많으면 한 번에 다할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단계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들이 같이 첨부가 돼요, 여기다 필요한 돈이 이렇게 드는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같이 첨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재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돈 문제예요. 보상 보상 기관한 내용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단계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계획을 누군가 만드는데 계획 수립하는 사람들이 원칙은 특강식은 에베로 국토도 의상이 사람들을 일부러 외울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들이지만 알면. 쉽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본사 람인데 어디서 봤어 도심관리 기획을 위반한 요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요 틀을 설명했잖아요. 회사 에서 담당자가 기한을 하고 사장이 결정하고 나면 결정된 사항을 집행 하는 것은 담당자가 한다그 했죠. 똑같은 구조로 계획 위반을 요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계획 결정을 요 사람들이 하고 나면 결정된 사항을 집행 하는 것은 결정한 사람 위반한 사람. 위반한 사람 이미 시설은 결정됐잖아요. 도심과 결정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이 만들잖아. 집행 관련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이반한 사람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반했던 사람, 원칙은 뜻방식은 예배로 국토부도 의사, 이렇게 틀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획 내용은, 단계를 나누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거고, 몇 년을 기준으로, 3년 기준으로 3년 안에 집행하는 거는 1단계 3년 후는 2단계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웃음>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 규정해놓고 한 10년쯤 있다가 단계별 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설 규정 고시가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 3자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단계별 집행객 수립은 같은 3자라 말이에요 3 그런데 단계별 집행객 수입하는데 3년이 지나면 돼 안돼 시설결정고시가 되고 3년이 지나서 계획을 수입하면 안 당연히 안되죠 시설을 결정해서 고지를 하고 이때부터 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안에 집행하는 시설은 1단계가 되고 3년 후에 집행하는 건는 2단계가 돼야 되는데 계획 수립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면 1단계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다 3년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수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계획 수립은 3년이 되기 전에 요, 요 언젠가 계획을 수립해야 을 되죠 3년 되기 전에 근데 3년을 기준으로 나눴는데 수립 시기가 똑같은 3일이란 말이에요 이 3의 의미가 3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일도 아닐 거고 당연히 얼마가 돼 3개월이 되는 거야 3개월 3개월 안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시설교정거시가 되고 3월 안에 단계별 집평 수립을 한다. 그런데 예외로 3개월이 지날 수가 있어요. 3개월이 지나더라도 3년이 되면 돼안데안 안 되죠. 1단계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3년이 되면 안 되니까 3년 되기 전에 몇 년?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 그래서 예외로 2년 안에 수입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서집시기는 3개월 안에 수립 예외로 2년 안에 수입할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계획 수립할 때 절차가 시설을 결정해서 고시할 때이반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도시금 계획서를 고시했다는 것은 시설을 도시금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할때 기초조사했고 주민 의견 들었고 의회견 들었고 결정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됐고 심의도 이미 다 거쳤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하는데 3개월 전에 이미 이 절차 다 거친 거 아니에요. 단계별평책 만들다가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주민 의견을 다시 들을 이유도 없고 시민을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절차 중에서 두 개만 남은 건데, 그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의회 의견 듣는 절차만 두고 있는데, 이 절차가 전체 절차 중에서 돈이 안 드는 절차예요. 돈이 안 드는. 그러니까 뭐 굳이 막돈 들여서 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데 돈 들게 있어 없어?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할 때. 서류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서류만 복사본 그냥 보내줘. 거기다 보내주고, 요요 요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돈들게 없죠. 의회 견 듣는데 돈이 들어 안 들어? 여기 돈들게 없잖아요. 의회 에다가이 서류 보내서 요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의견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의견을 아요것도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일단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만 반영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을 수입할 때는. <웃음> 돈안 드는 절차만 거치는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절 결정하면서 이미 절차 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절차 필요 없고 돈이 안 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 그리고 의회견을 듣는 절차만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이면 이제 주민의견 들어야 된다든지 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갖다 다 넣는 거니까 뭐 굳이 또 그런 걸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수립했으니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웃음> 왜냐하면 단계별 변기기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구속력이 있을 수가 없죠. 돈, 이 없어서 못하면 위반하게 되잖아. 결국 이제 단계별 평행계은 3년 안에 이런 걸할 거다라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정한 거지 반드시 이대로, 이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고시를 한다, 공고를 한다.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 공고다 보니까 국토부 등이 공고를 직접 한다, 안 한다? 대면은 뭐안 한다 그랬죠. 국토부나 도의사의 경우에는 수립한 다음에 특강식으로 한테 송부 하면 공고는 누가? 특광시군이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단계별 수평계은 이게 다예요. 단계별 수평계 뭐, 이런 의미 정도 생각해 두시고, 수립하는 거는 이반사상과 동일하게 특광시군 국토부 도의사. 시기는, 어 내용은 3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같은 3년 기준으로 하니까 시기도 같은 3, 3월 안에 예배로 늦어도 2년 안에 수립. 출처는 돈안 드는 이절차만 고친다. 그래서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이게 출제빈도가 높을 사항도 아니에요. 자주 날 상도 니니까 가볍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기 정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자가 정해져야 되죠. 사업의 시행자인데. 지문에는 이제 시행자에 관한 게 지문에 많이 나와요. 어느 사업이나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업에 관한 문제를 만들 때 지문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어,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억할 게또몇개 없어요. 왜냐면 하 이미 알수 있어요. 사업을 누가 할까. 이미 결정됐잖아. 그 결정은 국토부시도의사 대도시가 결정했죠. 그리고 결정된 거를 사업으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이니까 입반한 사람 결정한 사람? 네. 입반했던 사람. 그입반한 사람이 원칙은 누구다? 네. 특광직원예외로 네. 국토부장관 도의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사 따로 외울 게 없는 거죠. 입반한 사람 그대로 어, 특광직원이 사업을 한다.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가 사업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로를 결정했는데 도로가 서울에 결정되어 있으면 그 도로 설치를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의에 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도로 설치 사업을 누가 해. 서울특별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인천에 있는 도로면 인천광역시장이 김포시에 있는 도로면 김포시장이 연청원에 있는 도로는 연청군수가 그 사업들을 각각하라 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도로가 고속도로인데 특시신이 각각할 수는 없잖아. 그건 누가 해. 국토부 갈 거고 뭐 gtx나 뭐 이런 시설 같은 거는 도의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도의사가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처음 얘기 꺼냈다가 이제 뭐 국가적인 사업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입반한 사람 그대로 원칙은 특광시군이 각각 사업한다. 다만 예외로 국토부는 도의사가 사업할 때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규제, 규제는 없지만 하나 생각할 해게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여러 이특광시군둘 이상의 국광시군에 걸치는 사업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죠. 여기, 그, 일산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 다리. 이게 지금 두 개의 시군에 관련되는 다리 안에요 그걸 누가 놔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응? <웃음> 이제 그런 게 애매하잖아. 교재에는이 내용을 빼놨는데, 그거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틀 하나만 기억하면 이제 다 똑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교재는안 써놨어요. 근데, 틀 하나만 기억하면, 이제, 그,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걸치는 사항이 다 똑같이 정리가 되니까, 그틀 하나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기억할 틀이 요건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다. 사업을 하는데, 두개 시군에, 또는 두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앞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인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린 걸 바로 찍으면 돼요 뭐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나눠진 거고 터지는 자연적으로 연속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과 계속 관련되니까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입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처음부터 둘 이상의 특광식은 지역을 광역계권으로 묶어서 계획을 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이 같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고,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맨 먼저 떠올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협의 해당 지역과 협의부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틀로 기억을 해야 돼요.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쳤다 또는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부터 한다? 협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그 일을 할 자를 정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친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친구와 관련된일 아니야? 둘과 관련된 일이죠. 그럼 그 친구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 협의를 하겠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면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을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정하겠죠. 다똑같단 말이에요. 그 법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개 지역 관련된 사항이 나올 때는 항상 협의부터 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는두개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으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동으로 할 때는 요말 자체가 또 키워드예요.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공동으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공동으로 계획을 이반한다, 있어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 있긴 한데, 이건 아무 때나 안 돼요.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라 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 능력이 없는 누군가가 사업 능력도 없는데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혼자 하기 힘들고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와 공동을 한다 요 공동시행이 있는 겁니다 공동시행의 구조는 다 이거예요 사업 능력은 없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와 공동을 한다. 예, 근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하죠? 그, 재개발 조합이, 사업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조합이라는 게, 그, 소유자들이 모인 거에 불과하잖아. 돈도 없고, 사업해본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 예, 근데, 시장, 군수 등, 사업을 잘하겠죠.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사업을 잘하게 생겼잖아. 고민해요. <웃음> 뭐 고민이야. 맨날 하던 사업이 그 사업 전문가들이지. 뭐, 건설업자. 사업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일이 그 일을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뭐 등록사업자, 등등. 딱 봐도 이런 사업은 사업을 잘하게 생겼죠. 사업을 잘하는 이 전문가들과 조합이 공동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시장 사업을 잘해 못해. 특별시장이. 어, 특별시장 도로 깔고 공업원도 맨날 사업 하잖아. 응? 광역시장이. 사업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사업을 둘다 잘하니까 응? 전문가끼리 모여서 공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꼭쌈 나는 거야. 쌈.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원수 지는 거야. 그래서 공동시행의 구조는 딱요 구조예요. 그래서 뭐 공동으로 시행한다 나왔는데 사업을둘다 잘하는 게 나왔다 그냥 어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조합이 뭐 시장 우수 등과 공동을 한다 이런 건 이제 가능한 거고 근데 적어도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 지정 이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공동으로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계획을 같이 이반한다 공동으로 수입한다 이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두개 행정구역이니까,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건 돼, 안 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두개 행정구역 관련된 거니까, 공동 시행은 안 되니까,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개 지역 관련될 때딱 요거고, 여기서, 이 협의가 안될 때가 있겠죠? 협의가 안 되면, 누군가 나서야 돼 협의가 안 되니까. 근데 같은 도에서는 누가 나서면 돼? 도의사가 나서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장관이 나서는 겁니다. 이거 급을 맞춰서 나가, 나서야죠. 시장군수가 싸우는데 국토부가 나서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그 회사나 뭐 이런 데 똑같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막 싸워, 직원들이 예, 싸우면 위에서 나서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줘야 되죠. 말단 직원끼리 싸우는데 갑자기 사장이 나서면 어 직원들 놀래요. <웃음> 말단 직원끼리 싸울 때는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뭐 나서고 이사가 막 서로 싸우면 그때는 사장이 나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도면 도이사가 나서고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가 나서는데 그 직원들끼리 막 싸울 때잘들어보면 어 일을 두고 싸우는데 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라 싸워? 네가 해라 싸워? <웃음> <웃음> 다 그렇게 싸우잖아. 이거 우리 일이 아니다. 너네 일이다. 이러면서 업무를 두고 막 핑퐁 치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그래, 그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과장이든 뭐 사장이든 나서가지고 그 일을 내가 다할 테니까 너네는 싸우지 말라 이럴래나?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 정해주는 거지. 그 일을 누가 하라 라고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 똑같단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니까 도의사나 국토부가 국토부 가국토부 장관이 도의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일을 누가 하라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틀이에요. 인접한 지역 관련될 때 전체 틀. 별거 없어. 두개 이상의 행정국이 걸쳤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인접한 지역이 포함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한다. 협의에서 두개 중에 하나라말해요 같이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할 거냐. 이반을 누가 할 거냐. 계획 수입을 누가 할 거냐. 또는 그 사업 시행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할자를 정해준다.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의사가 두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 그 일을 할자를 정해준다. 요게 전체 틀이에요? 근데 여기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데, 도시군객철사업을요 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군객철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예배로 국토부나 도의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도시군객철사업이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된다. 그럼 요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아까 그 구조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협의가 생각나야 됩니다, 협의. 이 말을 보면서 협의부터 생각나야 돼. 관계되는 뜻광시군이 서로 뭐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까? 아까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할 건지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시행한 거는 아무 때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 능력은 없고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가 공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들이니까 공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공동으로 사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정해 정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시행자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틀 그대로죠 두 개조 관련되니까 협의를 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근데 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성립 안될 때는 나서야 되죠 누군가 같은 도면 누가 나서 도의사가 도의사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직접 시행해버려 그래서 시행자를 정해주는거죠. 같은 도에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인 경우에는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을 도의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대로 그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거예요 여기다가 다른걸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계속. 근데도시군관리기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위반하죠. 그런데 <웃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계획을 입반할수 있다 없다 입반할수 있고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니까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두개 중에 하나라그랬죠 도시군관은 둘다 가능해요 공동으로 입반할 수도 있고 입반할 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가 안되면 계획을 입반하는 구역이 같은 도면 도의사가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입반할 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다, 요, 요, 틀대로 그냥 다 되는 거니까, 틀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둘이상 행정구역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지문 몇개 보죠. 3 0일에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 지금,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인접한 적이 포함됐다. 이 말이 나왔잖아. 인접한 적이 포함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다? 협의란 단어가 나와야 되죠. 협의가 나왔잖아. 맞게 해서 틀리겠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문서는 인접한 게,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위반할수 있고, 포함되니까, 그, 포함되는 기본계획을 수입하는데, 그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한다. 뭐 이거 여기서 틀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고. 자, 여기는 24에 나왔던 지문인데 <웃음> 여기도 무슨 얘기가 나왔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협의가 나와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협의가 안 된대.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날 나올 내용이 뭐예요? 같은 도면, 도의사가,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그, 정해줘야 되죠? 응? 사업 시행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엉뚱하게 면적이 큰 데서 한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틀을 모르면 읽으면서 생각한다 말이에요. 응? 협의가 안 되니까, 아, 그럼 면적이 넓은 데서 나서는 게 맞겠지? 뭐 이러면서. <웃음> 그러면 자꾸 속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틀대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으니까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정해주고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틀렸고. 자, 이걸 보면서 맞겠어 틀리겠어. 틀렸겠지. 왜 틀렸어. 뭐 이게 보여서 틀린 게 아니고 <웃음> 둘 이상의 도니까. 두개 이상 행정구역이니까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지, 협의. 협의를 해서 구역을 지정할 줄 정해야 되지. 그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 시도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면적이 넓은 데서 한다? 당연히 틀렸죠? 이건 맡겨서 틀리겠어? 사업을 하는데 같은 도에 있는 둘 이상이 시군에둘 이상 시군. 그러니까 뭔 말이 나와야 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의하는 건 없고, 엉뚱하게 국토부가 도의사로 바꿔놔도 틀려, 기가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된다니까, 협의를 해서 시행할 자, 시행자를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부든 도의사든 나서, 나서는 거는 협의가 안 되니까 나서는 거에요. 협의가 안될 때. 협의가 안 돼도 여기는 같은 도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도의사. 뭐 이건 어떻게 봐도 그냥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국토부를 보기 전에 이미 협의부터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요 읽으면서 생각하면 속기가 쉬워요. 가다가 어딘가에 빠져. 면적이 넓어?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막 <웃음> 상상을 한다니까. 넓은 데서 해야 당연히. 좁은 데서 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그 키워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잖아. 두 개적이 걸쳤다. 인접한 적이 포함됐다. 뭐를 한다. 네. 협의한다. 협의해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 같이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 어, 이반할 자, 시행할 자를, 뭐 또는 그 지정할 자 등을 정한, 정한다. 근데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의사가 둘 이상 시도면 국토 장관이 정해주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틀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사업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사업하는데, 여기 이제 교재에 생략된 말이 이거예요.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협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죠? 협의를 해서 공동시행을안 된다 그랬잖아. 공동시행은 <웃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공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자를 그냥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근데 그 협의가 안될때 같은 도면 도의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지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그건 그 따로 정리를 안 해도 그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그건 다 지문에 나온 판단 되니까. 일단 사업 진행는 위반하는 사람과 같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비행정청도 어 지정만 받으면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될 거를 요 사람들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돼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민간이 사업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하 민간은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야. 도시공객설 사업들이 보면 돈이 돼야 안 돼. 거의 안 되죠. 왜냐면 하 도로를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공원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일부 사업들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설치해서 돈을 받으면 되죠. 또 다리를 놓고 톨게이트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한테 돈 받으면 되고, 또 터널 뚫어가지고 톨게이트 막아놓은 다음에 지나가는 차한테 돈 받으면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일부 돈이 된다 말이에요. 돈이 되는 사업들을, 민간이 나서 사업할 수가 있는데,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금을 비싸게 받겠어? 싸게 받겠어?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99.9%에요. 그냥 하나 가서 다 비싸요. 뭐, 그, 민자로 돼 있는 건다 비싸. 그래서 뭐, 공항 가는 고속도로 엄청나게 비싸. 그, 구간도 짧은데 뭐, 거의 7,000원 넘게 내야 되고. 인, 그, 인, 공항에서 인천 가는 그 다리 하나 있어 다리. 다리 하나 지나가는데 6,000원이 넘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가다가 밀릴 때, 외곽선에 워낙 밀리니까, 내비를 딱 찍어보면, 그, 외곽선으로 쭉 가야 될 거를, 인천공항으로 안 내려줘. 인천공항. 인천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인천대교 넘어가지고 송도 쪽으로 가라고 네비가 찍어져요. 그 네비 보면서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요금이 그, 그 고, 고속도로 지나가나, 지나가면서 한 7천 얼마, 또 다리 넘어갈 때 6천 얼마, 한1 4 0 0 0을 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한푼안 내는데 돌아가면 엄청나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문제는 민간은 돈을 벌려면 비용을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많이 안 쓰겠죠. 그 요금은 비싸게 받고 비용은 적게 쓰고 이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드리려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민자 구간에 제설이 잘안 돼요. 그래서 눈 많이 올때 민자 구간은 제가 좀 피해서 다녀 제설 작업 잘안 하니까. 그, 외국도 다 그래요, 외국도. 민영, 그 민영 그 철도들이 요금들이 하나같이 비싸고 서비스가 좋아, 나빠? 다 유럽에 있는 철도 민영화 막다가지고 서비스는 안 좋고 요금은 비싸고. 다 그렇습니다. 가스 요금 요새 확 올랐잖아. 민영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더 올리겠지, 막 그냥 돈 벌려고. 그래서 그런 게다 하나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민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로 무조건 지정하면 안 되니까 조건을 둔 겁니다.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지문에 나오기 쉬운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되죠. 여기서 뭘 기억을 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 숫자도 그냥, 숫자는 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숫자를 막 신경 써가면서 면적은 3분의 1이었다, 총수는 2분의 1이었다, 열심히 외워놨어. 그래서 문제가 나왔어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일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지방공사. 잘했어요. 이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풀어. 근데, 좀 이제 어설프게 공부가 된 분들은 면적이 3분의 1이나 4분의 3인다 막 고민하다가 3분의 1이니까 맞거든? 총수가 2분의 1니까 3분의 1니까 고민하다가 2분의 1 맞네? 그러면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야? 민간일 때이 동의를 받더라. 민간일 때. 근데 그뭘 보고 민간을 떠올지 생각해야 되죠. 뭐를 보고. 어떤 단어를 보면서 민간인지를 떠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를 받는 이유가 왜 동의를 받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된다. 누가 민간이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키워드로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도시개발법, 국토기법 문제를 풀다가 민간을 먼저 떠올려야 될게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행자 지정 동의 시행자 지정 동의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동의 받아라. 그러면 누구부터 떠올린다 민간부터. 하나 더 있는데 보증 딱두 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한 다섯 개쯤 기억을 해야 돼요. 자세 보면 여섯 개 기억을 해야 되고 주택법도 또한 그 다섯 개는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국토개발법은 딱두개 있으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국토개발법 민간 관련된 게두 가지다. 첫 번째가 시행자 지정 동의예요. 시행자 지정 동의. 두 번째가 보호 증 이런 단어만 기억해두면 이런 지문들이 편하게 풀려요. 외운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국토교표 민간으로 된게두 개다. 시행자 지정 동의와 보증. 이거 지문 보면서. 맞게 해서 틀리겠어. 틀린 게 바로 보이죠. 보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근에 지자체 나왔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틀린 거죠. 요런 건좀잘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이게 키보드가 돼 있으면 이 중에 이게 눈에 딱 올라와. 그래서, 시험장 갔더니 답이 벌떡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 답이 여기서 벌떡 벌떡 막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키워드를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시행자 지정 동의가 외워져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냥 이 단어부터 눈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어, 시행자로 지정되는데 동의받는 게 나왔네 그럼 뭐, 뭐가 생각나야 돼 민간, 민간. 앞에 보니까 공사예요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동의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 요 지문은? 27에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도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숫자 그냥 고민하지 말고,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동의받아라. 누구? 민간. 근데 공사니까. 그냥 틀린 거죠. 숫자가 얼마든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틀린 거죠. 요 지문은? 너무 쉽죠. 보증 나왔고, 국가지 자체. 바로 틀린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기억하고 나면 답이 쉽게 쉽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자꾸 외우라는 겁니다. 지금 뭐, 4주차 하고 있는데, 정리된 키워드가 꽤 많아요. 그런 것만 확실하게 딱 숙지하고 있어도, 그거 갖고 풀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시행자에 관해서는, 어, 뭐 정리할 게몇개 없어. 다만, 이제, 그, 사업은 특강식이난다 예배로 국토부나 도의사 간다, 비행정청도 지정받으면 사업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정렬상이 두 가지 하나는 인접한 지을 포함하거나 둘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 이 말이 나오면 협의부터 하고 협의해서 같이하거나 아니면 누가 할 것이지 정한다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장관이 어떻게 한다? 정해준다 할자를 정해준다 뭐 이반자 정해주고 시행자 정해주고 또는 그뭐 내용을 정해주고. 또는 지정할 절 정해주고 정해주다 거기까지 틀을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 해당되는 사항 두 가지 시행자 지정 동의 그리고 보증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내용 자체는 거의 없잖아 근데 이제 요 내용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내용 들 그런 키워드니까 키워드는 잘 해두시고 다음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실시 계획인데 실시 계획은 정리할 게 없어요. 문제도 잘안 나오고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근데 이것도 이런 거를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업의 전체 틀을 보면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시행자 정해진 이후에 이 일들을 다 누가 한다 시행자가 다 하는 거다 라고 한 번에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뭐 특강시군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그 사업에 관한 그 일들을 모두 시행자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실시계 작성 시행자가 그 시행하면서 수용을 누가 시행자가 서류를 남을 누가 시행자가 그냥 다 시행자가 하는 거나 이렇게 한 번에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의 일들은 시행자가 다 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실시계 작성하는 거야 당연히 시행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 맘대로 작성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작성, 그 작성하는 그작성 계획이 어느 계획에 맞아야 될까? 실시 계획이? 앞에서 먼저 결정됐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이치 규모가 정해졌잖아. 그런데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서 시설 종류 를 맘대로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위치도 내 맘대로 바꾸고 그럼 되 안돼? 안되니까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그 내용에 맞는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기관 결정을 누가 했었어. 이반은 특광시군 했는데 결정은시 도지사 대도시가 예배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틀을 자꾸 본 이유가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행자가 실책을 작성하고 작성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공를 결정했던 국토부 교통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결정한 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반인설 설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는데 이걸뭐 따로 기억할 게 아니고 요 단어만 보고 조건으로 보면서 뒤에가 있다 맞구나 없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풀게몇개 있었잖아. 분할하여 이 말이 나오면 그 이따로 돼 있으면 맞는 거 없다로 되어 있으면 틀린 거로 구분하여 이 말이 나와도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조건으로 이 표현이 보이면 똑같이 풀면 돼요 다른 식으로는 안 속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조건 붙여서 인가하는 게 가능하죠 인가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걸 조건으로 인가하겠다 그게 더 인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당연히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고 뭘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다다 다 어디나 어느 법이나 기본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건으로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앞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 이걸 볼게 아니라 그냥 끝에만 봐요.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이렇게만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조건 이행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할까봐 보증금을 이체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증금 누구만? 민간. 민간만 요게 이제 보이면 아까 외웠던 걸 같이 떠올리라 말이야. 보증, 보증은 민간인데, 민간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아까, 뭘 지정? 시행자, 지정, 동의. 그 말을 이제 같이 떠올리라 말이야. 보증, 민간이고 하나 더. 시행자, 지정, 동의. 두 가지는 민간만 해당되더라. 같이 떠올리시는 겁나 그래서 실시계획은 요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정해졌고,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할 때 시행자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어요. 시행자 보호 조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제목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은. 시행자가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달리 낼게 없어요. 그냥 분할하여 이 말이 보이면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분할 시행할 수 없다 틀린 거고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를 열람할 일이 많겠죠. 등기부 확인하고 지적도 떼보고할 일이 많은데 돈 내고 떼라고 하면 되는데 돈 내고 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이면 공익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돈, 돈도 못 벌잖아요 도로 만 도로 설치하면 비용만 들지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서류는 돈 내고 떼라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유료다 무료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익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원래 원래 이 서류를 송달할 때는 개별 송달을 해야 되죠 등기 편으로 갖다 붙이든 뭐 인편으로 갖다가 서류를 직접 주든 개별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관계인이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송달이 안 되죠. 송달에 송달가름해서 뭐를 한다. 공시를 한다는 라거 공시. 공시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걸 공시 송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시 송달이 되면 <웃음>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면 신문에 공시가 됐지 서류가 나한테 직접 전달된 게 아니잖아. 서류가 송달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 말이에요. 신문은 안 보고 살고 서류는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나도 모르게 토지가 수용돼 버렸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 아닌 자가 공유 송달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 시 도의사, 대도시. 이것도 배울게아니라그말해 이게 또 어떤 사람이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그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에 인가하는 사람과 공중과 승인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추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의지는 처분 제한을 받아서 국유지 공의지인데, 도로부지인데, 그걸 아파트 부지로 팔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 위반하게 되면 그 효력은 무효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시행자가 가지는 권한들은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제목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서류는 무료열람이고, 공수도 가능하고, 행정처 분자는 승인받더라. 승인하는 사람은 국토부 시도자 대도시. 국공의 처분자는 되는데 위반, 위반하면 무효다. 요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음, 수용을 먼저 보죠. 수용. 수용이 국토개발법에서 총네 군데 법이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지 뭐. 쉬었다가 수용 정리하고 타인토주 출입, 그 다음에 장기비 집행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